네. 매치를 이렇게 열게 됐는데안녕 폴 스탑? 협박을 너무 까시는데요? <웃음>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준비! 어.. 지금 이제 중간쯤 넘어가고 있는데 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낌 바로는 굉장히 진행도 네, 형님, 순탄하게 잘 되고 있고 수정도 수정도 어, 수정도 수정도 어, 예. 이 협찬사 든든한 협찬사들 덕분에 제가 원활하게 게임을 지금 맞쳐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응. 재밌게 하다 갑니다. 부족하지만 아주 재밌게 하고 갑니다. 응. 낙근. 어, 1차 슈팅 매치 정말 재밌게 했고요. 어, 부산에서 앞으로 자주 이런 경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 IPS 짱이에요. <웃음> <웃음> 오늘 점심은 도시락. 아니 식당이. 식당인데. 이제 물을 한... 더아 벙커 슈팅 맨치 다음에! 또 보세요! 후! 단체 사진 한 장만 눌러주세요. 그. 네, 살짝.